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내일 내일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예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예 정부 방침에 예 5월 30일로 연기됐어요 아 스님 오늘은 각 종교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는 예 종교가 많죠 종교 많죠 근데 종교를 잘 몰라요 그 특징을 맞아요 예 그래서 종교는 어떤 것이 종교고 어떤 것이 미신인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예예. 예, 예. 종교가 되려면은 예. 종교의 3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요소요? 예. 예. 첫 번째 경전이 있어야 돼요. 책. 예예예. 예. 예, 예. 자신의 맞는 원리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예. 예. 행위. 그, 예 그렇죠. 예, 예. 종교에 맞는 예의, 행위 있죠? 예, 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신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이 따르는 사람. 네, 예. 따르는 물이를 신도라고 하잖아요. 예. 이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은 예. 종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신이다, 종교다 할 필요 없어요. 예, 예. 이세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은 세계 종교학자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스님 각 종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예. 예. 그 유교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조시대 때가 유교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 유교는 예. 공자님 있죠. 예 공자요. 공자님이 시조예요그 공자사상이 사서상경도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게 인의예요아 어질인. 예예. 예. 의자를 사상 근본으로 삼고요. 예. 이 사람들은 정치 도덕 실천함을 주장하고요. 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예. 신분을 상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그것이 예. 이조 시대 때 성균관이 있었죠. 예, 성균관이요. 예, 네, 거기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출세를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철두철미한 계급사예요. 이 유교에는. 그래서 양반이 있죠. 양반이 있죠. 중인이 있죠. 예. 중인은 약장사하고 상인들이 있죠. 예, 예. 일반 백성들.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무슨 외국어 번역하는 사람들. 예, 예. 그리고 이제 쌍놈은 천민이 있죠. 예. 소도 예. 뭐 없는 뭐, 사람들 막이런 이러... 만들고 예, 예. 뭐 하는 것. 예. 예. 부준이라는 사람을 다 천민이라고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2조 시대 때 재벌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됐어요 실제로는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교에서는 땅이 있죠 땅 예. 땅을 등기로 해서 살아요 하. 이게 땅의 기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재벌이잖아요 그때도 땅 장사가 있었어요 예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를 잇는 거 있죠 예. 대를 잇는 것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예. 아들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래서 예. 여성들이요 예예. 진짜 그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됐어요? 야, 지금 생각하면 다 쓸데없는 그게 실거지그으로서 쫓겨났어요 예, 얼마나 우서운 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여자들이 엄청나게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문을 중요시 여기지만 부모에게 모도 사상을 갖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스님 저 도교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도교는 예. 노자 사상이잖아요. 노자 예. 그게 참 노자 사상이요. 어떻게 보면 자유 분망이에요. 예.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중국의 토착 신앙이에요. 아 예. 토착 신앙이니다 예예. 예. 무위하고요. 예. 자연적이고 음양오행설도 여기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불로 장생이 있죠? 예.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거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을 닦아가지고요신선된다 그랬어요, 신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거. 예. 개운하게 사는 거. 개운하게 산다는 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아, 예. 개율을잘 지키고요. 예. 무소유의 삶이에요. 예. 그리고 이들은 땅을 등기로 밥을 치고 살아요, 땅. 저기, 하, 하늘을, 하늘. 하늘을 등기로 살아요. 예, 예. 예. 도교에서는 땅에, 이게 하늘을 예. 등기로 삼아요, 도교에서는. 예, 예, 예.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여유 자제하게 사는 거예요. 아. 스님, 불교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예, 예. 불교는 예. 우리들이 믿는 신앙이잖아요, 예, 지금. 예, 예. 인도에서 나온 사상이지만. 예. 예. 예. 석가 모니님이 교주죠? 교주죠? 예. 인간을 가르치기 위한 산이에요 아. 인간을 잘못한 거, 모르는 거, 무식한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개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 깨달음의 삶 있죠? 예. 그러니까 법의 종교예 법. 아. 어떤 법에 있잖아, 있지. 예. 그리고 삶과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 해, 해결해준다고요? 예, 깨달음은 윤회를 하지 않고. 예. 영생을 하잖아요. 아 예. 그리고 도통으로 해가지고요. 예. 누구나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좋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웃음> 그리고 불교에서는 예.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 신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아 깨달았네요. 예. 그리고 신들은요. 예. 모두 우리들을 보호해주는 호법 신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예. 자신이 주인이 된 대신이요. 예.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어야 돼. 아, 자기가 진다? 예, 예, 예. 그리고 인가법을 따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치면은 예. 참회를 해야 하고요. 예. 수행을 하고 깨우치는 일이라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고습니다 스님. 그럼 저 스님 기독교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예, 기독교하고 캐드릭은 좀 비슷한데요. 오늘은 예. 기독교만 하겠습니다. 예예. 예. 기독교는 예수 있죠. 예. 예수님이 예. 그 교주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맞죠. 그데 하느님을 또 섬기잖아요. 예, 예. 야소교라고도 하고요. 예. 그리스도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교. 예, 예. 예. 프로테 탄츠라고 하는데 이 예. 프로테 탄츠는. 캐다리그로부터 예. 떨어져, 떨어져 나오면서 혁명을 예. 예. 해버려요. 이게 개신교가 되는 예. 예. 겁니다. 예. 예. 이게 천지 만물 창조의 주인이시잖아요. 예. 예. 유일신을 섬기면서 예. 성부로부터 받아 모시고요. 예. 그 아들 예수를 구세주 있죠. 메시아. 예. 메시아로 그래 메시아로 신앙과 사랑으로서 영혼을 예.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예예 그래서 신앙이 있으면요 예. 선하다고 하고요 예. 신앙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적 악이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믿음은 천국 안 믿음은 지옥 불씨 이러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예 예. 그 예수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얘들은 예 맞아요 그리고 그래. 인간은 신에게 죄인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예, 예. 신에게 빌려가지고 용서를 구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스님, 자교라고 있죠? 예, 예. 자교는 예, 예. 우리나라 토속 종교거든요. 아. 그리고 무당 종교라고도 하고요. 샤머니즘 네, 예. 예, 샤즘인데 예. 무속 종교라고도 해요. 예, 예. 그래서 남자를 예. 박, 그 박수라고 하는데 박수. 법사라고도 해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여자를 예 보살이라고 불러줘요. 예, 그래요. 꽤 높아요. 예, 높죠. 예, 인간이 신의예 빙의가 돼가지고요. 예.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의 부모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있듯이 예. 이 무속인들은요. 신아버지, 신어머니가 있어요. 아, 그런 거 있어요? 네, 그걸 아... 내려주는 사람이 있죠. 아, 처음 듣네요. 그 아... 신병을 얻으면 예. 신의 어머니 아버지가요 예. 굿을 통해 가지고요 신내림을 예. 해줘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신내림 을할때 뭐를 가지고 하냐면 예. 춤을 추는 거예요 댄스 있죠 댄스 예, 예. 원래 신앙의 바로는 댄스예요 아... 춤을 막 추잖아요 예, 예, 예. 그 춤을 추는데 하늘에서 예. 신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겨를 하면 악기를 불어요. 잘 모르겠네요. 태진 있죠? 진. 예, 예, 예. 피리 불죠 예. 북을 치고요. 예, 예. 라 같은 걸막 울려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세게 울려. 요 신이 안 들어오면 아. 그래서 그... 막 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춤을 막 높이 막 뛰는 거예요. 맞아요. 막 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이 받아지르면 테스트를 해요. 아 신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웃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온 사람들을 신점을 쳐줘요 아 그래서 신이 안 맞잖아요 점이 예예. 예. 다시 해야 돼요 <웃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무당이 됐잖아요 예. 신점을 쳐가지고 길흉화복이 있죠 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 제석천을 모셔요 아. 천신이 있죠 천신 예. 그런 걸 모십니다 스님 천도교는 또 천도교는 예. 우리나라에서 재생한 종교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천도교가 우리나라 종교입니다. 예, 예. 수운이죠? 예. 호가 수운인데 최재우가 교주예요. 아. 그리고 동학이 주체예요. 동학. 예, 예. 전봉준이죠? 예, 예. 그 고부에서 예. 그, 그 이런 천민들 뭐 예. 굉장히 많이 죽이고 그랬잖아요. 혁명 아, 뭐, 뭐. 예, 예, 또 일본하고도 싸우고요. 예, 예. 그래서 동학이 주체이면서 이들 사람들은 인내천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참 대단해요. 인간이 곧 하늘이다라는 사승이에요. 아, 아, 대단합니다 이분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평등하게 살라고 노력을 해요. 진실감이 좀 있네요. 아, 그럼이 예.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예. 단군교라고 있거든요. 예예. 예. 단군교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토속 종교입니다. 이것도 예예예. 예, 예. 단군을 교주로 삼아요. 예예. 예. 근데 삼신을 모셔요. 삼신. 예. 예. 단군과 예. 환웅과 환인을 모십니다. 아. 그걸 이들 사상은 뭐냐면은 예. 홍익 인간을 알죠. 홍익인간. 예. 홍익 안죠. 널리 인간을 음. 이익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것 대단한 사상이에요, 우리 그 예, 예. 단문교과요. 예예. 그리고 서력 기원보다 2,330년이 엄청 앞서 있네요. 앞서 있어요. 아... 선생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예, 예, 이 종교의 자유는 예. 모든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죠. 예예. 예. 그렇지만 공산주의하고요. 예. 이슬람 종교에서는 이슬람 국가 있죠. 예. 종교 자유 없어요. 통제합니다. 예. 못해요. 예. 그래서 예. 종교의 그 서양의 종교 자유 아세요? 서양의 종교요? 예예. 예, 예. 서양의 종교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상가사님은좀 아, 알려. 어려워요. 예, 예. 예. 예 서양의 종교 자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예. 서양의 종교의 자유는요. 예.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고요. 예. 종교를 안 믿는 게 자유예요 <웃음> 왜 그랬냐면 예. 우리 인상거사님이 알다시피 16, 17세기의 그 암흑시대가 있죠 예, 예. 이때 정말로 종교를 안 믿으면요 사람을 죽였어요 아... 그리고 재산을 몰수했어요 이 아... 종교인들이 성직자들이 그 크리스토교 말하는 거죠? 예예예. 예, 음. 그래가지고 예. 이 서양의 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의 자유가 틀려요. 종교를 안, 안 믿을 자유. 안 믿으면 이다 예예. 그래서 믿지 않을 자유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마녀사냥 아시잖아요? 예예. 예. 그것도 한 방식으로 예예. 그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양의 종교자는 그런 거예요. 종교를 안 믿을 자유. 스님 동양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좀 예, 알려주세요. 네, 동양의 종교의 자유는요. 예. 어떤 종교를 믿냐 선택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종교 예. 그걸 어떤 것을 믿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진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극소수예요 어떤 선택의 자유나 종교를 안 믿을 자유는 있지만 예. 몸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요 예. 지구상에 인도밖에 는 없어요. 그래요? 인도는 예. 깨를 할까? 벗을 자유가 있는 종교가 있어요. 예, 맞아요. 깨버는 종교도. 그게 내가 봤어요. 백백교라고 하는데, 백백교? 자이나 종교예요. 자이나 종교는 예. 무소유라고 해가지고요. 예. 옷을 안 입어요. 근데 어느 나라가 옷안 입는 종교 있습니까? 세계에. 여러 나라 종교가 있지만 근데 인도에서만 옷을 안 입을 자유까지도 허용을 한 거예요. 스님 개인적으로 좀 물어볼 텐데요. 예예. 예. 그 요새 인도가 이미지가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성폭행 성폭 사건이 많이 아, 일어나가. 거기는 예. 보면은 예. 발전한 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예. 종교 탄압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예. 이 자기네 그 브라만의 그 사상이 있잖아요 예, 예.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은 예. 천민들은 막 해도 한다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험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걔들은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없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계급 타파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오늘은 예. 각 종교의 특성과 예. 정말 종교의 자유는 예. 동서양이 어떻게 있는가를 말씀 드려 왔습니다. 아유, 오늘 수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